아유, 어때? 감독님 배 드라게 나음수가? 아 이거 배 나면 안 되는데 이거 각시 뭐라 할거다데 아유 어때? 자, 삼촌들 소감 수다. 이번 주 도민 리포터를 맡길때 최현 진희의님 수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드라마 찍을 때영안한게 많았던 도민 리포터가 잘 나왔니 긴장도 되고 땀만 이 촐촐 났습다 아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건 거야? 아유, 어, 이거 누구 해 어, 현진이 아니라. 너 여기서 뭐 임시니? 나얘 예, 이번 주 도민 니포터대 되겠네. 문화 소식 전해를 왔거든, 음. 마시 아유, 괜히 부상 떨있는데 모로크라 마시네. 아, 이고 아, 야, 야, 야, 야 모터 치컵은 나신디 넘기라. 나가 소개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도민리부터 김국선입니다. 반갑지야. 이번에 소개할 전시회는요전시회는요 예? 예? 야, 현진아. 이번에 어떤 전시 소개했고? 제주 작가 마스. 제주 작가가 하는 건 알겠고. 전시 제목이 뭐냐니까? 아, 딱 형님 거. 에이, 네블라. 야이, 아무래도 안 됐구나. 영 말귀를 못알아들음시게 마시. 자, 다들 나를 따라옵소, 양? 저기 무가저어 오는지 몰랐구나. 저기 신경 쓰지 마라, 니님 다들 나따라옵어야 제주 작가 맞스 야야, 야나 정말 몰랐죠 이 아이고 미안하다. 아 근데 형님, 네. 형님은 이런 전시에 다녀봤어. 가나야 사실이 이쪽으로는 문외한인데 오늘부터 자주 와바삭크라 개미 나도 형님 따라 등기다게요화라 영화라. 어서 오십시오. 아, 아니, 예 안녕하세요. 누구의 대장수가? 아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하고 예. 이렇게 예. 교육 같은 것들도 하고 하는. 그런 담당하는 학예사입니다 아, 학예사 가시니? 반갑습니다 어디서 배려나거담스다야 잘생겼지? 예. 예. 예. 오늘 어떤 그 전시회는 예. 어떤 어, 이루어진 것과? 어, 이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제주에서 활동하는 어, 제주 미술에 대해서 공헌하신 그런 작가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예? 그분들을 음... 조망하는 전시거든요 예, 예, 예. 예. 지금 작가님들 다와 계시거든요 예, 예. 어, 직접 작가님들한테 전시 한번 설명 예. 듣고 그러면 좀더 이해가 좋잖아요. 아, 김과? 네. 아, 예. 김은 두 분이니까 노랑 나랑 한 분씩 한번 인터뷰해 볼까? 아, 이거 거기 해 볼까? 응. 어. 김느겐적겐 잘하면 해 볼까? 오, 어, 좋지. 뭐, 나 자신 이신데 자신... 자신... 아, 이게 급쿡쿡 네. 한번. 그랬어요. 예. <웃음> 작가님 되세요. 아, 예, 예. 아 이거 예요 안녕하세요. 예, 예. 풍기는 이미지가 딱 봐도 아, 우리 작가님 맞구나 하고 생각이 딱 드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작가님 그러시면 이 전시회에 네, 예. 컨셉이 어떻게 될까요? 아, 컨셉은 지금 한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아, 하나는 이제 어떤 인연의 방, 저쪽에는 이제 부원, 인쪽하고 이쪽은 토템, 이쪽은 이제 단상인데. 이 작품들 전부가 제 삶의 기록.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제가 느꼈던 희노애락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듯이 저는 조각으로 어떤 생을 기록을 한이 전시입니다. <목소리> 선생님께서 유독 정이 가거나 예, 예. 아니면 저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예. 작품이 또 있을까요? 아예예예 예. 아, 저쪽에 그효군이 꿈이라는 게 있는데 어예좀 아, 낚시대 예. 좀 예. 낚시대 이렇게 예, 예. 이제 효군은는 우리 아들입니다 아 아드님 <웃음> 되세요 예, 예, 예 아. 아들인데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갈때갈 갈 때는 어 나는 오늘 가면 막 이만한 우럭을 잡을 거야 아 그렇죠 뭐, 뭐 기대하고 가 <웃음> 예, 기대하고 예. 가잖아요 뭐 아, 가야만 <웃음> 이만한 뭐 고생이나 <웃음> 실질적으로는 네. 뭐, 작은 고기만 잡지만 갈 때는 그럼 아들한테 내가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넓은 대양을 바라보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런 마음에서 제작한 겁니다. 음. 저는 뭐 다른 거 특징이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양성. 다양성. 다양성. 예, 이 온갖 종류의 우리가 이제 손으로 다듬을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사용을 해서 다섯을 쓰는 재료를 내 생각을 표현해,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물질로 쓰였다는 것 그런 쪽이 좀 봐주시고 여기에 오심이게 되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아, 느낌으로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원래 삶 자체가 어떤 뭐 일관되게 살아가는 건 아직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는않습니다 네. 네. 그런 감정을 작품 속에 하나하나마다 야. 특정 시기에 느꼈던 감정들을 표, 표현했다라고 네.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도민 리포터 김국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성길입니다. 어 아니, 선생님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제주도 분이 아니신데요? 아 그러게요. 그 제가 한 28년 여년 살았는데 예. 말투가 안 바뀌네요. 아, 아이고. 아, 제가 말투는 이래도 뼛속 깊이 제주인이라고 저는 뭐 나름대로 자부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 인간의 군상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이 동양화에서 먹은 모든 세계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도, 아, 이 인간의 어떤 다양한 형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니까, 네네. 먹으로 좀 해보자. 그 다음, 인체를 표현하는 데는 네네. 선의 무수한 이 축척에 의해서 볼륨감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강하게도 보이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역동적이라고할수있죠 제주의 자연이 전 세계에서도 볼수 없는 요소들. 그다음에 빛이 너무 좋았어요. 그이 멋진 제주의 풍광을 저는 이 작업 해보겠다. 그래서 돌담과 억새라는 어떤 포인트로 해서 처 작업을 하다가 그 태풍이 불어도 돌담이 웅성하게 축축되어 있는 것지만 그대로 서가 있듯이 그런 어떤 이막깔스러운 요소와 축축된 어떤 구조적인 요소들을 좀 표현을 하고자해서. 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뼈속까지 제주도 작가.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웃음> 마지막으로 예. 제주어로 도민들한테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어로, 아이고. <웃음> 없어요. 아 이거 다양절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부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놨고 이야, 다들 분이 봤던 것들인데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김국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허진입니다 반갑 아, 예. 네. 네, 도민 리포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생겨야죠 <웃음> 그만해, 계속하게 네, 시 <웃음> 여기 찍힌 사진들은 다 누가 찍은순 중간아마씨? 저희가 2009년부터 제주국제사진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작품들은 작년에 입당한 작품들이고 이게 지금 작년 대상 작품인데요. 아 이게 대상인 네, 거 네. 네. 네. 네. 보시면 신사연분이 이 가운데 있는 바위와 뒤에 있는 이 물안개의 이 조화가 아... 약간 신화적인 그런 느낌을, 몽환적인 느낌이 든다고 좀 극찬을 했던 작품이에요. 아...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건아시 네네 네. 전 세계에 있는 분들 중에 제주 사진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세요. 아무나? 네네. 지금 이거 상금도 있겠다. 예. 네 상금은 1등을 하게 되면 네.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말씀? 네네. 400만 원이면 한달 따뜻하게 살겠네. <웃음> 아 그럼 전화 한번. <웃음> 여보세요? 야준비허라 가게. <웃음> 사진 찍으래게어 <웃음> 그거라 음 알았죠? 음. 아이고 <웃음> 올해 한 7월부터 저희가 또할 거니까 그때 아, 출품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 아무데서나 음, 네. 잘 찍은 사진 음다 음. 궁금할 수 있는 거 검은 름으로 올라가게 얘기하면 클락 아, 그거? 어, 어, 어. <웃음> 현진아, 오늘 도민 리포트 해보나? 어쩌 하니? 아이, 잘도 재미난 게 맨날 테레미랑만 보다 그네 직접 참여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막소문내나카라 개나니... 야, 경훈님 여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 아, 이거 또라려 누가? 바다 저었상에 응. 로그인 제주 골뱅이 네 제주에... 로그인 제주 로고인제주돌뱅이이막 제주? 음. 음. 보내라 아유 안될게 이거를 그냥 여기로 보내면 쟤그 네, 제작진들이 바은네 뽑아 주면 되겠다. 하영들 보냈어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김북선 최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가 뭐고 다 이러고 빠이빠이가 설정을 모르기도 아니고. 바이빠이바이빠이야 바이 바이 <웃음> 바이 바이 이렇게 해야 되냐? <웃음> 아직 구를 만일 수가 구를 만일 수가에 예. 먹을 거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제주어 연극 제나저지산다리야라는 그 연극이 있습니다. 장소는 극단 도치비에서 공연이 열려 있습니다. 꼭 보러 오세양 이십사일 날 금요일 여덟 시 있습니다. 여덟 시? 예기 여덟. 매주 금요일 여덟 시, 토요일두 시, 다섯 시. 사월 팔일까지는 냐니야꼭 혼맛이 곱다에. 예. 맞습니다. 현준이가 주인공이 우다예. 롭 사야 이 삼촌은 기예기 다나이다 <웃음>